그.. 코사인을 먼저 증명할건데 이렇게.. 생긴.. 원이 있잖아요 음, 네. x 제곱 플러스 라이덕 1인 데여기 알파와 베타를 나타낼건데 이렇게 한게 알파 이렇게 한게 베타예요 그럼 이 점을 a라고 두고 이 점을 b라고 두면 a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죠 모네네. 어, 네.. 게 네, 네. 코사인 베타, 사인 베타죠. 알파를 베타 각도 크기의그 점을 c 라고 하면 지금 여 그리고 그냥 계속. 예, 이게 시는 움직는데 그럼 이거는 시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베타 사인 알파 베타 되겠죠. 그네 그런데요. 네, 그러그요그 그런 알파 베타 를한 AB 선분과 음? 그 선분과 그 시의 그그이 알파 베타 를한그점이아요그 점과 여기에 점을 이그두 개의 선분의 길이가 같잖아요.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거예요 그러면 A, B에 대한 기대를 먼저 구해보면 그 D의 코스, D 에 X다표가 크니까 b 어, 네, 네, 그 그, x 에서 A에 x 빼주고 cos, alfa, 네그 사인, 돌코스에 비해 그뭐그 다음에 Y다표는 A가 더 크니까 sin, a l a 에서 sin, beta 이의 제곱은 같다 이 1,0인 점과 이거의 차니까 x 표가1더 크니까 1- cos, alfa, a 의 제곱 더하기 전체 제 더하기 sin, alfa, 베 e a 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오, 네, 그럼 이거 이제 정리보면 <목소리> 코사인 <목소리> 제곱의 베타 2, 코사인 베타, 코사인 알파 플러스, 코사인 알파의 제곱 플러사인 알파의 제곱 2, 코사인 알파,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, 코사인 베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사인 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 사인 제곱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것도 두개 더하면 이거 가니깐 2 0이2 4이8 2이1 8 2418 2418 2418 2418 2418 2 4이2 4 2418 2418 2이1 8 2 4이2 4이8 2418 2418 2418 2418 2418 2418 2418 2418 2 4 1 2 4이8 2 4이8 2 4이8 2 4 2418 2418 2 4 2 4 2 2 2 2 2 2